저쪽에도 세 사이즈 크다. 다들 인사해. 엄마 어디가? 어? 인사해. 동영상이야. 아마 동영상이야. 내 유튜브 끝까지 봤다는 거. 아 와서. 봤다고. 아니 끝까지 안 봤다며. 봤어. 거짓말. 아어딨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내가 30초 만에 2만원 벌 빼야겠다 그랬었 지금 지 있는 거에 동그3 0시다 Oh. 색깔 변했어. 우연아, 우연아, 우연이 응? 춤춰봐. Yes, I 그거 쳐봐. Yes, I b e l i e v e l 무슨 젤리 먹어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누나 귀찮아? 아니 그러면 누나 싫어? 음. 어? 아니 그러면 왜 피해 왜 도망가 됐어 누나 상처받았어 헤이 헤이 할수있 거든, 그만가 마법 이 뒷자로 야, 이거 타고 날아가자. 제대 배고파 제, 제, 제 절대 절대 이상하고 아름다움이 워 아, 봐봐요 나 운전하잖아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니 운전하는데 계속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신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알면 오빠 근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미안해요 그냥 지하에 들어가자 오빠 지하 넓어 여기 지하도 자리 없어 있어 여기 지하 주말에 돈안 받아서 지금 자리 없을걸 <웃음> 아니야 한번 가봐. 아 지하가 싫은데. 여기 이제 다시 돈 받아 다시 그거 해 다시 해. 난 영마고 졸업해. 와 개비싸. 다 환매공비 3만 원이 넘게. 게... 조용히 하세요. 아왜 어, 자꾸 나한테 흔들래? 허리 강. 아니 필라폼 먹자 오늘은? 어 필라폼 먹자 비프크림 리조또? <웃음>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봐 어? 손을 또 뜯기 시작했어 음. 내 생각에 시험 때문에 아니야? 때문에가아 추워서 뭔가 손이 트니까 오빠 더, 더, 더, 더, 더 뜯고 싶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손이 아, 아파 무거운 거 꽃은 안될것 같아 안 되겠다 깨지겠어 이거 솔직히 이돈광 관... 이번엔 카페 가서 짠가 먹어볼까? 뭐? 초코쉐이크 너무 배불러 근데 초코셰이크가 제일 맛있어 그렇긴 하지 거기는초코셰이크가 진짜 맛집이야 뭐거 두근도 사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왔다나왔다나뭐 나도 나기나나혼나다먹으먹고거도 나도 지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뭐나만 있고 뭐가 있어? 아, 먹야봐 가자 아, 이런걸 참왜주는거야 수식으로 <놀라> 프로테 하나씩 좀에엄마자그세요 <놀라> 속에 <꽃> <놀라> 내 <놀라> b a 너. 너? 지금 넣 지금 넣 지금 지금이니? 아뜨거아 아. 음. 시작하잖아요 아그렇 수도 있지 내가 미리 약하라고 했잖아요 둘 수는 다른 수는 화기스를습니다 사람이 가 너무 더커너가더커 어때? 화재들의은이니다 너누구한다나왔어 오빠, 나밥 <웃음> 야, 넉살 잡아서 그래. 48점이야. 48점이야. 아8좀이다 올게. 아. 이야 48점이야. 4 8점이이야4 8점 꿈을 48점이야. 4 8아이야 48점이야. 4이야4아점이야4 8점이이이 나도 안하나고하고하고하도하나안하 나도 안 하려고. 나도 나도 안하도안하려도안하 나도 안나나 그렇게 어쩌고 했어? 아 말을 하지. 미디마. 어 왜? 어? 아 네. 네 제제. 왜 20분 30분이나 걸리지? 단체 주문이 있나? 나 너무 슬퍼. 아니 아이스티랑 미숫가루 타주는데 잠깐 우리 거 먼저 타주. 없었어. 어쩔, 어쩔 수 없어. 그냥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슬었습니다피 왜는데 손이 이렇게 벌레 물린 것처럼 올라왔는데 며칠 동아 아켓 겠지다내가는데이분이가얍 먹어 요 한번 먹어 먹어요. 먹어요. 먹으면 골고어 응. 는데 이렇 거거든? 풀려! 내 얼굴만 이렇게 인식돼서 풀리게 내가 해놓은 거같 다음에 사시게 다음에 오늘 이거 벗어야 돼한번 아, 사봤어 어, 근데 배부른데 고맙다고 해 고마워 고맙다고 해 땡큐 고맙다고 해 맛있어요? 뭐먹어야 오, 예쁜데. 다 벗기엔 좀 추억지 않을까? 오, 예쁜데. 이거 어볼까 이미 각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헤이. 헤이. 이유연 헤이. 그래, 나옛날에 이제 용량 없어. 헤이. Hey. 헤이. Hey. Hey. 왜이왜이왜 이용? 왜거왜 이용? 왜 이용? 왜 이용? 이야안녕 이용? 왜 이용? 왜 이용? 왜이이 Yes, <laughs> Sophia, when j o d u t do, don't d n t yeah, Yes, o p h i a go. k a y 그게 중요한 게 야, 아니야 나 운동 얘기하셨잖아 오케이 운동 얘기해서 먼저 하세요 <웃음> 나, 나는 여기 왜나는데 애초에 오빠랑 약속이야 이거 아니 야 니도 근데 다닐 거라며 애초에 오빠랑 약속이라고 이아 그럼 다음 주 다음 를 바꿔서 얘기하라 다음 주에 <웃음> 만나 다음 주에 왜야야야내 <웃음> <다음 웃음> 남자친구 다 같이 만나자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소리만 하자 오빠는 왜는 운식 가 빠지라고 하자 그 다음.. 다음날 아 근데 오빠를 이틀 연속 보고 싶지가 아아넌안봐너 하자면 돼 집에 가자